큰 색깔, 리트머스 종이를 놓고, 네.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, 여기에 마이너스 그을 연결하면, 어 여기 이렇게 묽은 염산이, 묻은 실를 이렇게 놓으면은, 네. 이게 그 수소이온,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음. 그래서 붉은색으로 변해요. 그럼 사는 푸른색 미트머스 때문에 붉은색으로 바꾸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? 네. 오. 그럼 왜쌤 이게 마이너스로 가요? 그 수소 이온이 H 플러스 아 그렇군요 오오오 응. 응, 응.